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아입니다 오늘은 여수에 있는 향일함에 가보겠습니다 전남 여수시 동울산 업에 있습니다 이렇게 향일함 관광 안내소를 지나서 쭉 걸어 올라가면 은 매표소가 나옵니다 매표소에서 2천원 주고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는 길은 완만한 길과 돌계단이 있는데 저는 경사진 돌계단을 이용을 했습니다.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상일암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. 거의 제가 보기엔 60도 정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무엇을 보기 위해서 60도 계단을 올라가느냐? 상일암에서 여수 아빠들을 보기 위해서. 라고 있습니다. 을 했습니다. 드디어 사찰 경례가 보입니다. 관광객들도 많이 있습니다. 대웅전인데 바로 뒤에 엄청난 바위돌이 있습니다. 원래 실제 모습입니다. 바로 붙어있습니다. 저 바위하고 대웅전 사찰하고 그런데 이것만 바위가 그냥 경례에 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이동하려면 바위 사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바위와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진 가늠사체 형일암미입니다 이렇게 이 바위 사이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늠전이라든지 산신각에 갈 수가 있어요 대웅전에서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<웃음> 좁지는 않아요. 한 사람은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원래 자연적인건지 그렇지 않으면 바위를 뚫은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. 굉장히 멋있습니다. 뭐 사이를 한번 보시죠. 네, 바위 사이에 있는 영상입니다. 이길 그냥 뚫고 들어가면 됩니다. 한 사람은 좋게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. 야, 이 길도 바위 저 길도 바위 스야 드디어 창일 라에서 여수 아빠들을 탑심한다 이 나무들도 엄청납니다 울창하고요 바위도 엄청나게 우람하게 대웅전 뒤에 서있고요 여기가 금오 산자락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창일함은 아, 신라 선도가 13년, 신라의 원어대사가 참가를 했는데, 이때가 백제로 봤을 때는 의자왕 4년이었습니다. 원래는 그 당시에 원통암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. 그런데 나중에 윤필대사가금모암이라 했다가, 음, 측종 4년에 임묵대사가 오늘의 향일암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. 향 자는 향할 향 자에 일자는 날일사인것 같으니까 아마 태양을 향한다 이런 뜻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인진 낭대는 성군의벌금제였죠 여수하면 은 이순신장 군 생각나잖아요 야 여수 아빠다 여기가 향일하면서 보는 아빠다 사찰 주변에 있는 건물들 쭉 쳐다보면서 여수 아빠다 정말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? 이 사찰에서 보는 겁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사찰 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나는 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저도 종교가 없습니다. 나는 교회에 가는데 상관없이 2500년 전에 여기에 생성되었던, 창건되었던 이 우리 조상들의 벌을 기리면서 보시는 겁니다.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겸사 불교 사찰이니까 또 그것도 보시는거죠 네, 쭉 한번 경내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돌계단 사이로 가야 되네요 저기도 돌계단 사이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돌과 돌 사이 바위 바위 사이를 통과해야만이 건물과 그 건물 사이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진단 때 여기가 성전의 성군의 스님들의 군대죠 봉거지였다는 것이 이정명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아주 엄밀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가시면 주차장은 주차타워가 있어 가지고 충분히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매표소로 가시면 안내를 잘 해주십니다. 여기는 금호산자락이라 아주 산과 바위가 잘려그려진 사찰입니다. 이름하여 향일암 전남 여수에 있으며 이 원래 돌산업이라고 되어있는거니까 여기가 아마 여기 돌산 때문에 돌산업이 아닌가 하는 지명이름까지 여기서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에 바위가 아주 멋있습니다. 저 바위 들곳에요 전부 다 여기가 있는 바위들이 연장성상에 있고 또한 장일하면서 바라보는 저 여수 앞바다. 지금 해가 서 있을 때 갔는데 어둠이 내리고 석양이 서산에 막지려고 합니다. 향일수생이 받아보는 저 여수 앞바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다. 석동의 불이 막 켜지기 직전의 찰나의 시간입니다. 오늘은 여수에 있는, 불산업에 있는 장일학을 가봤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